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술래잡기를할 건데요 오늘 새로운 주방이라는 맵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주방에서 숨는 거니까 아주 맛있는 게 많을 것 같구만 과연 술래는 <웃음> 누구일까 나만, 나만 아니어 나만 아니면 되겠다 어, 어! 리안의 <웃음> 리아의또 놀리는 맛이 아주 일품이지. 진짜. 이거. 나나나 그렇게 나 그렇게 자자, 빨리 명당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맵이기 네. 때문에. 처음하는 맵이기 때문에. 오, 이런데도 있구만. 따라오지 만 때야. 지금 달려서 갈 거야. <웃음> 저쪽, 싱크대 쪽에 누가 들어간 거 같은데. 쉬운 곳에 숨을 주도록 해. 엄청 쉬운 곳에 숨었어. 아 어, 뭐야 여기 왜다 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 있어? 뭐야 여기네. 아니 뭐야? 뭐야? 여기안될것 같아. 도망가야겠다. <목소리> 여기 네 명이 나온거 보니 100% 트 와. 늑대야 너는 거지니까 설거지 저 설거지 통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그럴까 염했나? 근데 많이 좀심었네 그럴까? 뭐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한 거 <목소리> 음... 같다. 네가 난 그런 말로 건가... 얘기한 게 아닌데. 아... 자, 리아가 술래인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왔지? 아, 이거 술래가 좀 멍청한가봐요. 저기 소세지 먹고 있어요. 바보네, 바보. 이거 먹을 때가 아닌데요? 맛있어 <웃음> 보인다. 어, 그거 먹을 때가 아닌데요? 그렇고 와, 전기 포트다. 전기 포트하 술래가 맵 구경하는데요? 아, 오뭐 처음 오. 하는 맵이니까 좀 구경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꽃도 있어요, 꽃도. 꽃. 절대꽃이에요 어, 여기 오. 누가 있는데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댕댕이가 꽃처럼 생겨가지고 안 보일 줄 알았나봐요. 어. <웃음> 역시 인디맨 TV 꽃미남. <웃음> 역시 꽃미남은 다른 건가요? <웃음> 여기 커피 포트들니다 <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아, 컵 안에 파란색 소다가 있었는데. 진흙대였고요을 어, 잡다니 어. 대단한데. 어, 대단한데. 어, 여기 커피가 있고 코... 여기 토스트가 오, 있어요. 뜨거운 커피 안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 어, 없네요. 없네. 어. 자꾸 어, 말하는 거 보니까 여매는 좀열만만한거 보니 멀리 있나 봐. 아, 멀리 이쪽에 있지, 다들. 있나 보네. 딱 보니 아, 여기 위인데. 음. 으흠. 음, 음. 어, 리아가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같네요. 위에서 이제 정찰하는 거죠. 어디 있나? 어, 여배는 도망가! 리아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마도 전못본거 같죠? 아니, 너한테 가고 있어. <웃음> 아, <웃음> 아, 이러 <있을까>. 후. 을까 <웃음> 후. <웃음> 후. <웃음> <웃음> 나는 토마토다. 아~~ 강아지! <웃음> 마지막 남은 두명 어디있어? 한명인가? 오어 어... 요루루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된거 같은데? 아, 아 그런거 말하지 말라고자레인지 <웃음> 아니면 오븐 아니면 냄비 이겠구만아 <웃음> <하는 게> <웃음> 그리고... 나는 힌트 주면 아 바로 하죽잖아아 <웃음> <와. 웃음> <찾았잖아. 웃음> 여기.. <웃음> <민경인>! <웃음> 왜이고 아, 아, 루루는 딱 보니까 손질건데. 소세지인 것 같은데요? 반칙이 저거야! <웃음>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 반칙이라고! 아왜 이렇게 못해 다들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나 첫판부터 이렇게 적을 아. 만들면 네가 아니. 다음에 숨을 때 곤란하지 아. 않겠어? <웃음> 내가 다부딪히줄 거야! 아. 빨리 죽이.. 죽이.. 난 똥이다 <오. 웃음> 난 개똥이다 <웃음> <웃음> 어, 개똥이구막개똥을 밟아야만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똥을 밟아버렸잖아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모드 이번에는 경찰아, 도둑. 순례하고 싶은 사람 순례도 정해줄 수 있네? 아무도 네? 말을 안 해. 뭐라고 늑대야? 순례 가고 싶다고? <웃음> 그, 그래, 질풍처럼 달려서 널 잡아볼게. 알았어, 왜 늑대가 순례? 내가 순래 okay. 아, 늑대가 순례하면 아무도 못 잡아서 재미 없는데, 맞아. <웃음> 아니야, 나는 정말 빠르다고. 질풍이 지냈대야. 그냥 <웃음> 한숨 자고 알겠다. 이 녀석들, 나를 무시하잖아. 너희들은 아이템 없어도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야, 늑대, 무섭게 생긴 것좀 봐. 험악하다, 험악해. 이번에는 잡히면 은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얼음 땡 같은 거. 늑대야 천천히 해. 어차피 너못 찾을 거잖아. 걱정 마, 너희들은 나한테 다 잡힐 거야. 늑대야 걱정하지마 전판에 여맨이가 내 위치를 불었거든? 다 말해줄게 안돼 여맨이 지금 정말 이렇게 싹싹 빌게 미안 음. 책장에 저... 두... 어야 늑대 경찰관님이 출동하셨습니다 간다 <웃음> 진짜 하천천하 이 얼굴하며 경찰 보관이오 여기 감옥 있네 앞에 중앙에 여기서 살려줄 수 있나봐 뭐야 늑대 갑자기 날아가 어... <웃음> 진짜 어김없이 없는 없는 곳만 골라다니는구나. 어... 어, 이 녀석들이 날 농락 그래. <웃음> 아유, 늑대... 내 몸을 지칠 수가 <웃음> 늑대만 지쳐서 걱정. 늑대만 늑대 내가 넘어지기만 하는데? 잘봐봐봐 <웃음> 좀. <웃음> 어 냄비 안에 확인하고 있죠? 어... 아 앞발기 숨었었는데 또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너무 무시했나? 무시가 <웃음> 아니라 무식한 거겠지. 절대. <웃음> 헐... <웃음> 하, 얼... 얼... 네... 용서할 수 없어 늑대야 책장. 어 책... 좋아. 책장에 한번 가봐. 어, 어? 책장은 내가 아닌데? <웃음> <웃음> 책장은 누구지? 어 난데? <웃음> 그럴 <웃음> 리 없어. 아 늑대야 그걸 믿냐? 책장을 가라고 또 가는 것 봐. 완전 이거 단순한 것 봐. 늑대야 나 여기 찌러.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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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내가 약속할게 불러지마 너희들은 다 살아 나 이겼으면 <웃음> <웃음> <웃음> 늑대. 지 늑대 뭐야 늑대 정말 슈퍼점프로 잘하는 거야 그럼 왜 나만 가둘려가는 건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그러자고 뭐야 순례는 감옥 근처에 있으면 날아가 아, 순례는 감옥 근처에 있으면 날아가는구나 근데 늑대 얼굴을 보니까 눈이 4개인데 왜그게못 찾지? 하나 둘셋넷 4개인데 눈이 야, 맨날 혀가 길구나. 너는 아, 아, 이미 잡힌 사람이야. 아, 그래? 야, 얘들아, 도망쳐. 애들이, 너야, 닉대가 뒤에 있어. 어, 날라갈 거야, 날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목소리> 얘들아, 들어가야지. 응, <목소리> <으, 으, 잡았다.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안 돼. 너희 목구해. 시간이. 라운드 끝나는 시간보다 적어. 많어. 가자. 아. 난나이 맞... 정도면 만족해! 까쳐버렸어. 이런, 멍청한 녀석들. 아. 살아남았다! 자, 이번에는 마블 매니아로 한번 해볼게. 자, 이번는좀 제대로 한번 해보라구. 오! 어, 재밌다! 오, 이게 뭐야? 야, 얘들아, 이거 엄청 뒹글뒹글 거리는 게 재밌다. 내 생각에 이거 안 숨어도 돼. 안 숨어도 못 돼. 와, 엄청 빠르네. 이거 생각보다 뭐야? 이거, 이게 왼쪽이야.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도야야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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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 녀석 잘하는구만. 잡다잡다 와다다다다다다다 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어 피했어? 이녀 피했어? 아! 아! 그 <웃음> <웃음> 애들 정말 못한다. 보자 보자. 애들이 다가 갑자기 굴오오 굴러, 굴러 떨어진다. 오. 어디지? 냉장고? 냉장고 한번 들어가볼까? <목소리> 아왜못 올라가 이거? <목소리> 나 한숨 자고 올게 나도 아니 어디야 얘네 토마토는 아닌 것 같고 들어줄게 나는 위쪽에 있어 어 여기 어디야! <목소리> 안은 위쪽에 안은 아나는 아래쪽에 어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어어 들길들길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리글게둥글해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